다음, 다음을 분자식으로 나타내시오. 수소는 이렇게, 산소는 이렇게, 질소는 이렇게, 그리고 염화수소는 이렇게고 메테이는왜 어, 갑자기 암문이어가 생각이 안 나지? 어... 암모니아는, 아, 방금 봤던 것 같아요. 암모니아요? 네. 방, 방금 했었죠? 엔, 아, NH3에요. M... 아, 네. 그리고, 외테인은 CH3. 아, CH4!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. 그리고, 분자식의 이름은, 얘는 물, 얘는 과산화수소, O2는 산소. 이거 음. 이 문제집, 문제집 이름. 아, 아. 얘는 오존. 어디 네, 세트장. 일산화탄소는 사람 먹으면 죽어요. 아 얘는 일산화탄소예요